이 don't k 이 들어 가자. 오늘 데하 근데 오뎅탕 포지가 이거 왜항해씩 없어? 다 빼버렸나? 포지를다 빼버린거야? 이렇게 그래야 먹기가 쉽잖아 뭐뭘넣지도뭐 이거 뭐 어떻게 먹어야지? 여기다 알람다 이거 이거 아 그릇 그러니까 국자는 거기다 담그고 요거는 여기다 담그고 m awesome. 어이로